못 참겠지? 응,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쿠키야 엄마 여기 있어 쿠키의 다른 누농말 야, 누가 그렇게 호랑이 얼굴 하래너 호랑이야? 음, 골골송 부르면서 왔어? 앉아 쿠키 왜 도망가? 너 아빠 싫구나? 아빠 너 괴롭혔어? 일루와 <웃음> 이거 먹어 응. 쿠키?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아 싫어 오케이, 앉아, 앉아, 오케 어디가? 왜? 이거 줘? 알았어, 응. 엄마 장난 안 칠게. 안녕하세요 쿠키 이렇게 앉아 잘했어요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앉아. 아유 잘했어요. <웃음> 쿠키는 왜 이렇게 조금 할까요? 다 컸는데. 그치, 쿠키야, 너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걸 준다 이렇게 조금매 응? 쿠키. 쿠키 앉아. 아유, 똑똑해. 똑똑하지, 야, 우리 쿠키야. 쿠키 똑띠지 앉는 거야? 엄마가 앉아 해 앉는 거야. 너가 먼저 앉는 게 아니라, 알겠어? 먼저 앉으면 안 돼. 엄마가 앉아 해 앉는 거야. 알겠지?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응? 앉아. 이렇게 앉아. 아유 똑똑해라 아유 우리 그렇게 똑똑하네. 이네. 에이, 잘했어. 우리 그렇게 똑똑하다. 우리 그렇게 어떡하지? 서울대 의대 가야 돼요. 어? 벌써 앉았어요? 아유, 참. 아니야. 엄마가 앉아 해 앉는 거지. 너가 이렇게 먹을 거 보고 앉는 게 아니야. 어 너가 앉아서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앉아 해 앉아를 하는 거야 알겠지? 쿠키 앉아 또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음, 쿠키 너무 조그맣죠 얘는 평소 애기예요 진짜 근데 아가떼 사진 보면은 더 애기예요 <웃음> 손은 안줘요 손 손 싫어해요. 손 한번 해볼까요? 손 되게 싫어요. 쿠키, 쿠키야, 손. 어, 아, 뭐야? 쉬. 처음 보지, 손. 쿠키 손. 아니야, 엄마 핥아주는 거야? 아니. 손, 손해 줘, 손. 쿠키 손. 아니야. 알았어, 앉아해. 제일 잘하는 거해렇기 앉아 앉아 응 어, 똑바로 앉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여기 손손 못해? 엄마 이제 또 이거 짜고 줄게 앉아 해 앉는 거야. 응, 알겠지. 엄마가 앉아 해 앉는 거야.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앉아 쿠키, 앉아. 오, 쿠키, 앉아, 쿠키, 이런 쿠키. 앉아 그렇지 우리 쿠키 똑똑하지요? 음, 다 먹었어 아가 다 먹었어 어떡하지? 우리 다 먹었다 다 먹었지요? 다 먹었어요 미련이 남았어 먹었지롱. 마지막으로 한번더 짜줄게 앉아 앉아 키 앉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안 까먹었네 잘한다 이거 똑똑해요 엄마 손 떨떼 다 먹었다가 맛있었어? 쿠키 맛있었어? 먹느냐고 인사도 못했지? 이모삼촌들한테 안녕해 안녕하세요 쿠키예요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야돼요 <웃음> 우리 쿠키 화장실 가요 쿠키 끝난다 엄청 힘주고 있어요. <웃음> 아이, 부끄러워, 진짜. 엄마가 너무한다. 그치, 쿠키야? 아유, 숙녀인데, 아가씨인데. 진짜 엄마 너무하다. 예, 하나씩 잘 닦고 와. 모래로 잘 덮어줘. 다른 분발 유튜브 보셨군요. 저희 오프닝송 o n g 에 뒤에 뒤에 열정적으로 에고 있는데? 뭐에 나와.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그일다 끝났어? 다 했어? 아유 기특하다. 오야. 아유, 쑥스럽다, 쿠키야. 그치? 쿠키는 사생활도 없다. 아유, 참나. 엄마가 진짜 우리 쿠키 너무 부끄럽다. 그치, 아가야? 아까 제가 던져놓은 간식이에요. 나 긁어줘야지. 쿠키야? 쿠가 계속 졸려 졸리다 눈을 깜빡깜빡한다 맨날 졸리지 쿠키 응 우리 쿠키 맨날 졸리구나 쿠키 볼살 애기예요 엄만 차 한잔 해야지 쿠키 도 일러서 엄마랑 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양이 라이브 방송에는 제가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우리 고양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보여드려요. 어떡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고양이 맨날 자요. 졸려가지고 눈에.. 어유.. 눈끈뻑끈뻑 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졸려가지고 하루종일 잤거든요. 쿠키, 그치 쿠키야. 헬라가 엄마랑 놀자! 엄마도 바야되고그렇는데 그래, 지를좀 킬게요. 정말 숨바꼭질할까 엄 여기 가야지 다키도 따라오는 거야? 엄마 여기 가야지 문 닫을까? 케키 안녕 케키 안녕 엄마 문 닫아야지 싫어, 싫어. 엄마 저로 갈 거야. 엄마 이로 갈 거야. 안녕. 쿠키 안녕. 쿠키 오고 있을까요? 어? 응? 안녕. 엄말로 가야지. 오잉, 코끼 안네? 엄말로 가야지. 엄말로 숨을 거야. 숨어야지 엄마 여기 숨었어 쿠키야 히히 못 찾겠지 못 찾겠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못참겠지? 응?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쿠키야, 엄마 여기 있어 응? 너무 쉽게 찾는다 엄마 또 숨을 거야 엄마 또 숨을 거야? 안녕 어디 숨어 볼까요? 여기 뒤에 숨어 볼까요? 이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고양이가 과연 오고 있을까요? 다음은 커튼 뒤에 한번 숨어볼게요 과연 고양이를 좀 찾을까요? 그에가 따라 나왔어요. 오잉? 오잉? 너무 제잘 보이나봐요. 안 오네? 야, 쿠키! 재미없어. 엄마 쫓아야지. 어디 숨어볼까요? 커튼 뒤. 네. 안녕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고양가쟤 지금 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데요? 고양이가 왔어요. 휙. 뜨거워. 윙. 엄마 여기 찌롱 헤이. 엄마 또 숨을 거야. 안녕. 어디 숨을까요? 이 방에 숨을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웃음> 왔어? 쿠키 왔어? 쿠키 엄마랑 숨바 u 되게 잘한다 야, 엄마 또 숨을래? 안녕, 오케이? 아이고 들어 누웠어. 한번 만져줄게. 꼭꼭 숨을 어디 숨을까요? 어디 숨지? 집이 그렇게 응. 숨을 때가 많지 않아요. 숨을 때 많았으면 좋겠다. 어디 숨지? 화장실 뒤에 숨을까?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뽀저 화장실 들어왔어요. 안녕. <웃음> 벌써 들켰어요. <웃음>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고, 고,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고, 고,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왔을까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핸드폰만 살짝 k e 를 해요. t s it l i k 으 무서워 몰래 숨아요 우리 쉿 조용히 쉿 옆에 남편이 되게 웃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안녕 안녕 쿠키 아빠 안녕 이렇게 한심한 눈빛 쳐져 <웃음> 쿠키 왔어 쿠키 위풍당당 왔어 너 되게 똑똑하다 얘 쿠키? 너 엄마 찾았으면서 되게 엄마 안 쳐다본다? 엄마 찾아줘서 고마워 자네 쿠키는 대답해요 쿠키 자기 이름 다 알아요 고양이들은 자기 이름 다안 돼요 아유 박치기 했어 엄마 반가워 또 박치기 하자 쿠키야, 엄마랑 박치기 하자. 가지마. <웃음> 아유, 박치기 반가워. 엄마도 쿠키 반가워. 뭐 찾아가? 아, 쳐다보지 마 쿠키야. 아, 안돼. 이름을 알아야지. 철수를 부르면 어떡해. 다시. 멍멍아. 영희야. 쿠키야. 헤이 쿠키. 이건 울면 겨자먹기 같은데. <웃음> 다시. 야니 네 이름 알아먹어야지 바보야 너 천재 고양이잖아 엄마한테만 천재 고양이야? 어 미안해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 어이구 다시 다시 음... 딴데봐 쿠키야 딴데봐딴데봐 엄마 보지 말고 어딴데봐 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이름 한번 대주세요 오지말라니까? 니네 이름 알잖아 너는 쿠키야 아이유. 진짜 몽실아 딴데봐딴데딴데봐 딴 데. 딴데 거기 졸지 말고 딴데봐아 어, 그렇지 나나야 실패 <웃음> <웃음> 서울대... 어, 우리 쿠키 서울대 의대 못가요 <웃음> 코디를 붙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 몇차 시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도 나비야 <웃음> <웃음> 실패 야, 쿠키는 다 부르면 오는걸로 탈락 서울대 의대 탈락. 아유 요새 서울대에다 뭐가 줄왜 그치? 쿠키야. 영철아. 아이 너가 영철이냐? 진짜 나가. 나가. <웃음> 어 나갔어요. <웃음> 어디가 쿠키야? 미안해. 삐졌어? 왜요 왜 거기서 벌렁 누워 쿠키? 미안해 엄마가 사과할게 우리 쿠키 착하게 자라자 헬로 헤이 <웃음> 그. <웃음> 응? hey, 너가 너 이름 알아듣는다고 엄마가 동네방네 다 자랑했단 말이야 어? 이런? 아유 그래 모르겠다 하품이나 하자 그래 간식 먹고 아이, 간식 먹어 헬로우 응? 머스 다들 <웃음> 쿠키 당당하지? 어이, 부당당하지? 너는 귀여우니까 귀여운 걸로 다 된거야 쿠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모 잘 가요 쿠키 유튜브 오프닝송에 있잖아요 쿠키의 발음푸농발 그거 그게 사실 뒷부분까지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풀 버전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얼른 만들어서 공개하고싶은데 쿠키는 엉덩이 때리면 싫어해요 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저 깨물걸요? 톡톡톡톡톡 좋아? 좋은거였어? 꼬리 흔들리는걸로 봐서 모르겠네요 기대는 조금만 해주세요. 저희 열심히는 만들어볼게요. 요새 유튜브 찍는 거에 너무 재미가 들려서 저장할게요. 근데 저번에 저번에도 저장을 눌렀거든요. 근데 보관함에 저장이 안됐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이번에 또 저장을 한번 꾹 제대로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쿠키 어디가? 놀아달래요. 저 문에 저 이미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문 안에 쿠키 장약감 진짜 많거든요. 놀아달라고 저 미는 거 보세요. 저 안에 자기 장약감이 엄청 많은 거 알아요. 놀고 싶을 때가 지금이 10시. 딱이 시간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쿠키 노는 시간이거든요. 자기 전에 왕창 놀고 그 다음에 재워야 얘도 통잠을 자거든요 지금 놀고 싶을 때저 앞에 가서 이렇게 놀아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놀고 싶어? 놀까? 뭐하고 놀까? 파른 푸는 빨, 그치 쿠키? 여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저의 파우더룸이기도 해서 온갖 것들 넣어보네요 사실 여러분들도 비밀 장약감이지 꽤장약감 여기 있지 낚싯대 가지고 놀까? 알고 싶는다 4kg예요. 쿠키는 중성화 수술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쪘다가 그 다음에 4kg를 쭉 유지하고 있어요 안녕 쿠키 아빠 안녕 쿠키는 몸짓이 작아서 4kg인데도 4kg면 꽤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뱃살이 많아요 쿠키 뱃짤 쿠키야 원래 아빠가 다이나믹하게 놀아줘야 되는데 쿠키 아빠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막에 들어갔습니다 <웃음> 쿠키 아빠 라이언 잠옷이 귀엽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한데요 키로요? 9kg. 9kg면 어좀 무겁겠다. 어떡하지? 쿠키도 이렇게 뱃살이. 근데 쿠키는 워낙 조그매요. 등치가. 쿠키요? 네. 사실 쿠키를 실물로 보기 전에 저희 동생이 지었어요. 쿠키 사진으로만 봤을 때 감사합니다 쿠키야 좀 활동적으로 놀아보자 이게 뭐니 누워가지고 고양이가 말이야 응너 사냥꾼이잖아 쿠키 노래에 대한 정보가 노래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외국 분이신 것 같지만 한국어로 요청을 하셨어요 쿠키노래는 쿠키노래 되게 만들어놓은 거 많아요. 꼭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일상 언어. 저랑 저희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인지 노래를 잘 짓는데 그중에 쿠키노래도 되게 많아요. 공개 못할 가사들도 많습니다. 진짜 공개하면 안 돼요. 혼나요? 얘는 쿠키... 쿠키한테 혼나요. 쿠키의 부끄러운 뱃살에 관한 내용의 노래도 많고 그래서 쿠키한테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해야 돼요. 쿠키야. 쿠키의 발은 분홍발 불러줘도 돼? 응? 쿠키의 랜선 이모 삼촌들한테 쿠키의 발은 분홍발 불러도 돼? 쿠키의 발은 분홍발 쿠키의 발은 말랑발 쿠키의 발은 예쁜 발 엄마가 좋아요 아빠도 끝야 이게 뭐야 너 신생아니? 이게 뭐니? 모빌이 놀고 있어? 활기차게 좀 놀자 오잉 본격 엄마의 신들린 신들린 창년감 이거에 흥미가 없나? 어, 딴거 갖고 놀 거야? 음, 진짜 웃기네야딴거꺼내건다딴거 꺼내올까요? 이거 갖고 놀자. 네. 너가 좋아하는 지렁이. <웃음> 이렇게 좋아해요. 정이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해, 쿠키. 엄마가 너의 마음을 몰랐어. 그럴 수도 있지? 슉! 엉덩이를 들썩들썩. 자랐어요. 쿠키 지금 한국 나이로 3 살. 한국 나이 너무 싫어요, 진짜. 그리고 만 나이로는 5월 4월달에 두 돌이 돼요. 한번 애기 두돌 됐을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가지고 알아보다가 키딱 처음 보고 어른어른 보여서 바로 데려왔어요. 아, 잘했어요! 원래 아빠가 더 격렬하게 놀아주는데 쿠아빠 지렁이 좀 갖고 놀아주세요 현란한 지렁이 <웃음> 현란한 지렁이가 나옵니다 이거 지그렁이 무브먼트예요 장난 아니네요 장인의 무브먼트 와우 <웃음> 쿠키 아빠의 신들린 지렁이 공법입니다 쿠키 아빠 비법이 뭐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오호 잡았다. 물었어요. 푸키, 쿠키. 푸키가 사냥감을 쟁취했어요. 어, 머 다시 도망간다, 지렁이 저희 집에 이런 잠옷 되게 많아요. 하태 카카오에 미쳐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신혼 3년차인데, 신혼 1년차 첫 집에서는. 라이언 밖에 없었어요 미쳐가지고 진짜 인테리어고 뭐고 진짜 맨날 라이언 인형에 라이언 잠옷에 지금은 많이 고쳤어요 2017년 4월에 태어났어요 4월... 올해 4월에 이제 두 살이 돼요 두돌 한국 나이로는 세살 고양이 나이로는... 쿠키야 너 고양이 나이로 몇 살이야? 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와우 <웃음> 쿠키 지금 완전 정신없어요 대단하다 제가 놀라 주는 거랑 쿠키 아빠 놀아 주는 거랑 되게 달라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였었어요 <웃음> 과거형. <웃음> <웃음> 스코티시 스트레이트입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이렇게 접혀지네고요. 스코티시 스트레이트는 귀가 이렇게 뾰족한 아가가 스코티시 스트레이트예요. 아잘놀았 아우 잘 놀았어요! 잘 쿠키! 이렇게 고양이가 놀다가 엎어질 때가 있거든요? 쉬자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놀이가 끝난 날이에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아직은 더놀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될때 지쳤을 때예요. 그리고 되게 헐떡헐떡 거려요. 배를 보면은 호흡이 가빠르죠. 이때가 딱 고양이가 엄청 많이 놀았다는 증거예요. 갈때 간식 하나 주고 우리 쿠키 쿨쿨 자는 거지요. 아이 고 쿠키 이제 간식 먹고 자자. 쿠키 간식 쇼... 어디가 쿠키? 아빠 추천 다니냐고 간식도 안 먹네. 간식? 우리 몇분정도 놀았지? 한 3..4분? 한 3-4분 정도를 한.. 하루에 3-4번 놀아줘요 문틈에 들어갔어 어떡해 후키야 과자가 문틈에 들어왔다 어떡하지? 아 아빠 다시 꺼내준대 아, 건수더니 배가지가 예, 아까 추로 먹었거든. 그럼 냅둬요 나중에 먹어. 응, 갖다두면 나중에 먹어. <웃음> 쿠키야, 쿠키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약간 작년간 질려하는 건 있어요. 한번 많이 갖고 는 장난감은 어느 순간은 이제 막 장난감이라고 인식이 안되나봐요 졸려요 얘 지금 아유 졸립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에서 저희 숨바꼭질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안녕 저 이제 갈게요 저장을 이번에 또꼭 눌러보지만 저장이 또안될 수도 있어서 모르겠네요 <웃음> 안녕 저장하면 유튜브에 올릴게요 안녕 굿나잇 쿠키도 굿나잇